때는 성도말련이었다 세상이 분분하니까 누대명문 배정성은 퇴로낙향하여 원기인간 천만사의 강호연을 반사구라고 운경월조로 한가한 세월을 보내는데 슬하에 일점혈육이 없어. 매양 큰 힘이 든 모양이야. 하루는 부인이 영감을 대하여 여보 영감. 만고서연 공부자도 이구산에 빌어놨더니 우리도 지성이나 들여보았으며 지성으로 자식 보면 무자리누이겠서 생각이 그러하면 좋도록 하구려. 그날부터 명산을 찾아가서 백일을 마친 후 그달부터 태기에서 십색을 고이 채웠다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배뱅이라 짓고 애지중지 길러낼 짓 노인 부부는 규열하고 둥둥가를 하는 대목이었다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하나에서 떨어져 나 땅에서 불끈소아 폴라르와 나 퍼진 가 숙향이가 네가 되어 나왔는가? 하나리증유 성인 네가 되어 나왔나 동중내 딸이로 어, 동중내 떨이야 세월이 어려하여 시벌옥새가 되는 뇌공의 짐선이며 배워지 않은 사서상용. 만사에 달통하니 원근동리 자식 둔 사람들은 숙례 있단 말을 듣고 천간이 부절할지 고문대가야 아마 허헌이 되었던모양 내장받아놓고 침재하다 배바이는 하품을 한 두어본 아들이 몸살인지 입살인지 에기름 뭐 등살인데 아담아 뒤통수가 작근작근하고 백약이 무허화야고만죽어논 부모는 떴다 공중에 떨어지며 복침통곡 서로할지 부인은 좀 대범하든 모에요 영감 사자는 부가 불생이라 다시 살아올리만 뭐하니 장사나 훈련이 잘하여 줍시다 이근광과 저의하여 스물네명 상두꾼 얼럴럴 발맞추어 선사로 나갈 적에 너너너로 도, 도, 도, 도, 도 아름쳐져 이변 가면 언제나 올까 다시 올 길이 마연하구나 너너 산 영월은 다 넘어가고 벽수의 비풍이 슬슬 본다 누도도구하 너와 넘쳐 불쌍한 대이가 황천기 위니가도누누구하 너와 넘쳐